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여보세요? 16도, 16도. 너무 추워요. 지금 일어났는데요. 너무 추워요. It's cold here. Oh it's, it, oh, it's gonna get a lot colder. It's gonna get a lot colder. It's gonna get a lot, yeah. lot, lot month, colder. Yeah. Another month. Yeah. Another month. It'll be snowed in here. You can't. Get you won't out. be able to leave because you can only come and climb the falls through one way. Right. Well, that way so is gonna be c l o e d d o So it's gonna be down. snowing. It's so snowing, you're you trapped. Get here. Out of the, you can't get out because the mountain passes are closed. Yes, yeah, so that's why I need to get out. Yeah. <laughs> to get out quick, brother. Yeah. You get out quick. We got, that's how we moved here. We got trapped here. We've been here for last two years. And why are we stuck? <laughs> <out this laughs> you're set? trapped two years. <laughs> two years. h e n what's this for? Uh, hunting, prospecting, fishing. Uh -huh. camping, fishing, stuff uh, like that because we don't like staying in uh, tents. So. Uh, like standing uh, tents tent, so. Nice one. Eric's, Eric's brand new, new window. Thing. That window is brand new. Yeah. $500. 5 0 0달러 와우 이0 s 0 0 0 0 0 0 0 0 0 0 h 0 0 0 0 0 0 0 0 0 a 0 0 0 0 0 0 0 0 0 0 0 0 o 0 0 a 0 0 a 0 e a 0 0 0 0 0 0 y 0 0 s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h 0 0 0 y 0 0 0 0 0 이 동네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 2년, <웃음> 2년째 2년 갇혀 살고 있답니다 뭐 농담이긴 하겠지만 예. 눈이 오기 전에 예. 빨리 떠나야 되겠습니다 <웃음> 산맥을 넘어서 동쪽으로 왔어요 보세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앞유리창이 그냥 꽝꽝 얼었습니다 그나마 지금 한시간 동안 난로를 피워서 이렇게 좀 어? 위에가 이제 좀 녹고 있는데요 꽝꽝 얼었고요 바에쓴 물도 이게 얼음입니다 얼음 얼음이 됐어요 어휴. 어른 됐는데 어 제가... 여기서 노지캠핑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숙소입니다. 하늘은 맑은데요 날씨를 보니까 아침에 영하 12도까지 떨어집니다 내일 아침 8시에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집니다 어제 여기서 하루 잤는데 아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밤은 더 떨어져요 리노에서 100마일, 라스베가스에서 북쪽으로 3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워커 레이크라고요. 아주 조용해요. 아무도 없어요. 호수다 찬찬하고 네.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갈 겁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방금 졌습니다. 햇빛이 다 없어졌고요. 저 멀리는 아직 해가 비치는데 이 앞쪽으로 그늘이 졌습니다 이제 기온이 떨어지겠죠. 음. 호수 위로 태양이 솟았습니다. 아침 해가 떴습니다. 잘 잤고요. 이제 떠납니다. 아름다운 호수를 뒤로 하고 출발합니다. 라스베가스 쪽으로요.